특히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이 붓기나 목을 가장 최소화해서 첫 주나 두째 주에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한 보존적인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나 몇 달이라도 일시적으로 약간 안면신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이제 안면고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면거상의 회복기간은 대략 2주 정도입니다. 첫 1주 동안은 붓기나 멍이 좀 있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를 착용하시고 이제 외출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2주 넘어서 실밥도 다 제거한다면 이제 붓기나 멍도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충분히 다 가능하십니다. 특히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이 붓기나 멍을 가장 최소화해서 첫 주나 두째 주에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한 보전적인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 보상의 부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의사들이 가장 주의할 부분은 이제 걱정하고 주, 주의해야 될 그럴 점은 이제 안면신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부 밑에 이제 얼굴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기 이런 안면 신경이 있는데 안면 신경에 손상을 오게 되면 입의 움직임이나 이제 눈의 움직임이 제한이 온다. 뭐 입이 삐뚤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아주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맥주나 몇 맥달이라도 몇 일시적으로 약간 안면 신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본인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면 남면신경에 대한 손상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혈종이라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지혈을 하건만 사람의 혈압은 왔다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혈관이 터져서 인가가 피가 많이 나서 그 피가 고이는 혈종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다면 뭐 주사기로 빼거나 뭐 이렇게 짜내거나 심지어는 수술을 다시 해서 긁어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이 혈종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번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봉합을 이제 귓볼에다가 건다면 칼귀라 그래서 귓볼이 이렇게 땡겨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된 술기로 속에 있는 근막에다 봉합을 한다면 그런 칼귀는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또한 피부 흉터 문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는 비후성 반응, 킬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그렇게 흉터가 딱딱하고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다면 또 의사와 얼른 상의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다양한 흉터 치료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도 그런 게 남는다면 또 흉터 제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면신경 수술 후에 이제 감각이 저하되는 문제는 어, 되게 일시적이고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이건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되게 한 2, 3개월 정도 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뺨하고 턱밑 부분에 감각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분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특히 피부를 위로 잡아당겨서 어느 정도의 그 여유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귓구멍 앞에. 그쪽에 피부를 힘차게 잡아당겼을 때이 팔자나 이런 입꼬리 부분이 개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된다면 아 이거는 좀 수술로서 뭔가 개선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면거상 권하게 드리고요 하지만 또뭐 굉장히 미미해서 아주 살짝 당겨지는 경우에는 또 권하지 않긴 합니다 안면거상은 우리가 리프팅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효과가 최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또 속에까지 땡겨 올리기 때문에 여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효과도 크고 지속기간이 가장 긴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7, 8년에서 1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수술 시간이 조금 걸리고 회복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그것만 이제 용이하시다면 안면 거상에 대한 용기를 내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